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련입니다. 오늘은 스팀의 체험판을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프로젝트 럼버스 리듬게임 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노말로 해볼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키가 어떻게 되는 거니? Display, volume, SFX, solid background.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됐는데. 아 이거는 이거를 키를 미리 눌러놓고 있어야 되네요.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노트 형식의 음악 게임하고는 다르네요. 어 생각보다 bpm이 빨라 BPM 진짜. 노래는 무척 재밌습니다, 여러분. 신나요? 네. 눈이 좀 필요해요. 뒤에 VFX도 그렇고 배경도 그렇고 되게 화려합니다. 이 게임은 한 판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누가 오래 가는지 타임 타임 어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네요. 중요한건 제 컴퓨터가 멈췄어요 와우. <웃음> 여러분 혹시 몰라서 키보드에 건전지를 갈아 끼웠는데 되네요 어 와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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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콘텐츠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게 그저 목표 없이 음악 하나로만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는 좀 재미가 재미가 지속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이게 뿜뿜한 거죠. 그래서 처음 시도를 하기에는 조금. 와. 기는 사방향입니다. 하드를 해도 똑같네요. 아, 노래 좋네. 노래 자체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제 취향에는 맞아요 와우. 난이도 진짜 어렵다 They are mood. 60초를 하면 진짜 가, 간당간당. 460초를 넘겨야 되는 건가? 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이게 순서가 어떤 화이팅. 화이팅. 것 같은데? 아, 못 깰것같은 느낌이네. 저는 진짜 게임에 있어서 적응이 <목소리> <적응력이 목소리> 게임이 어려운 걸까? 실제 가디이 b 이지가 진짜 추웠던 걸까? 눌렀는데 내 키보드가 느린거야 <목소리> 와, 크다. 29초, 63... 60 s e c o n d 아, 더안 돼요, 지금. 아, 어렵다, 어렵다. 와, 15초. 여러분, 저는 이 게임... 눈이 아파서 더 못할 것 같네요 오늘은 오늘의 체험 프로젝트 롬버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스팀에서 체험판 무료로 풀고 있거든요 무료로 하시고 어땠는지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